동영에 왔습니다 아 항상 아침엔 너무 상쾌하죠 화면에 좀 밝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공기는 참 상쾌해요 어, 그냥 바다만 있고 강안간이 섬만 있는데도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색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네, 옛날 서해안 뻘불에도 말하다가 와 정말 물색이 다릅니다 라면에 년만에 처음 만해 쪽으로 통영적으로 리무진버스출전을 했는데 어, 앞쪽으로 맞춰보세요 출발한지 한 10분? 10분 안됐다는데도 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남해 쪽에 파란색이 좀 먹혀가지고, 파란색 레이저 얘기? <웃음> 남해니까. 그리고 14호. 혹시 몰라서 밑에 핀돌에 두개 달았습니다. 네, 가지채비 단차 약 20cm 주고, 가지, 가지줄은 대략 한 25, 30? 그 정도. 자, 첫 포인트 온것 같습니다. 장판입니다, 장판. 와. 장판에 경치 끝내주고, 물색, 와, 끝내줍니다, 진짜. 어, 달리, 말씀드릴, 말씀드릴 표현이 없네요. <웃음> 서해와는 다르게, 배를 안 흘려주시네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첫 캐스팅. 수심은 그리 깊지 않고. 자, 14호 싱커. 사우를 오랜만에 썼더니 굉장히 굉장히 가볍습니다 음, 보통 문어, 갑오징어 같이 노리신다는데 버스 출조에서도 그렇게 안내해주셨고 저는 갑오징어만 오전에는 좀 노려보고 시원찮다 그러면 문어까지 오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역시 남해 쪽은 조리가 없어요. 조리가 자 바닥을 짓고 네, 오늘 산물입니다. 산물 자 밝은 색이니까 잠깐 밝은 색 운영해보고 자 아침이니까 목줄을 좀 짧게 5cm 더 줄여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잘 먹히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주황이 좀 먹히는 편니다 컨닝을 했는데, 위로 했네요. 음, 카운터. 기회서 조류 없는 이 나무권에서 들으셨죠? 녹음이 됐으려나 두 번째 갑이 오 사이즈 좀 됩니다 이번에 응. 오 괜찮으세요 오 죄송합니다 주황색 먹히네요 주황색 예. 자두 번째 갑이 두 번째 갑이 좀 컸어요. 선생님, 연박을 주시네. 자, 입질 또 옵니다. 아, 입질 왔네데 두 번째 갑이, 카운터 했나? 네, 두 번째. 선생님께서 배를 조금 올려주십니다 음, 조용할 필요 없는데 괜히 조용하네. 자, 밑걸림이나 그런 건 많지 않은데. 황발부표? 이게 좀 있습니다 우와 고등어인가? 와 이게 고등어 때 고등어 때 갔습니다 고등어 때와 엄청나네요 고등어 때 갔습니다 고등어 때어좀 담아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고등어때입니다고등어 때. 고등어 와우 이거 보이시나요? 서해쪽 방파제 사이즈이긴 한데 아 정말 큰쁩니다 진짜 우와. <웃음> 고등어 때. <댑. 웃음> 이거 한번 투망 던지면 그냥 바다투망은 합법이라는데 미컬림이 아. 조금 있습니다. 대파 이쪽으로 좀 붙이시네요. 음, 배가 오니까 다, 어, 사라져버렸네. 음, 굉장히 많이 붙이시는데, 뜸하네요. 자, 뭔가 당기죠? 왔습니다. 세 번째. 아이고, 작다. 음. 좀 작긴 한데. 마리수를 노리러 갔으니까. 자 주황이, 주황이 먹힙니다. 세 번째, 세 마리째. 수건을 안 가져와서. 네번째 오 이건 시야이좀 되네요 오우 네 으잇 네마리째 포인트 옮기고 확실히 소해권보다는 입질이 확실히 있습니다 좀 딴짓 하려고 하다가 근데도 쭉 끌어가네요 자 뭔가 아, 자꾸 박히는데 찍고 찍고 살짝 들고 자 찍고 이고 <웃음> 폭수만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가. <웃음> 예, 막, 약습니다, 이게. 한번 했다가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아니요. 그냥 손바닥 정도? 그렇죠. 10월이니까. 남해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통영은 원줄이 굵어야 돼요 조류가 없어서 가뜩이나 없는 조류에 문어도 노리셔야 되고 조금 흘려버내셔야 되니까 원줄이 굵어야 됩니다 20cm 아 주꾸미보다 더 거부징어는 그 무조건 챔질좀 터프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아.. 숨맛 좋네요 거부징어 그 천지좀 약간은 격하게. 오. 마리야? 여섯 마리요. 여 마리. 예. 자, 여섯 마리째. 무조건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5cm, 1 0 c m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수온도 높고 음 기름띠가 좀 있네요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입질이 또 옵니다 또 오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지. 아, 촉수만. 아, 바닥에서 조금 뛰시면, 톡톡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을, 느낌을 나셔야 돼요. 네. 자. 바닥을 예, 예. 뛰셔야 돼요. 뛰셔야지. 오, 이거 사이즈 좀 됐는데? 오. 이야. 어, 계속해서 사진 예? 음. 으! 으! <웃음> 사장님, 사장님 사진 찍으신다고 해서. 약간, 어,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 치즈. 치즈. 자, 오전에 주황색. 주황색이 중요하네요. 으챠! 가지 채비로 바닥에서 단차 20cm 그리고 가지 채비를 유형 좀 시키고 뒤에 훅 부분에 네. 훅 부분에 약간의 부력 앞에 싱킹 타입 자 일곱 말했지. 갑오징은 이상하면 잘안 물더라고요. 세개 하지 마시고, 지금 갑오징어 노리실 거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예. 리콜림도 있고 하니까는. 아, 중간에 나는 게 좋아요? 전 바닥에서 20cm 띄웠어요, 지금. 챔질 하세요, 챔질. 아, 하셔도. 갑오징어가 만지는건 부드러운데 표피가 살같이 두꺼워서 참질을 과격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훅이 살을 못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살짝 걸려서 밀링하다가 떨어져 나가겠죠? 갑오징어야말로 강한 참질이 필요합니다 꼭 필수! 조금 벗어났나요? 입질이 뜸해집니다 아니면 제기가 애기를 좀 바꿔볼까요? 오! 오! 가지가 너무 길어서 조금 5cm 잘라버렸는데 느낌, 느낌이 아아 네? 어, 저 갯바위에 낚시하신 조사님, 뭐, 잡으셨나 봅니다. <웃음> 자, 가부장한테 물려서 애기가 등이 좀 터졌으니까. 조금 바꿔줄까요? 음. 쓸만하진 않네. 대기를 바꿔서. 중간에만 하나 다시는 거구나. 예? 중간에. 예, 예. 애기가 아, 중앙 애기가 없네 밝은색 계열로 왔으니까 밝은색 계열로 자, 포인트에 재진입했는데 애기를 주황에서 흰색 고추장 애기로 바꾸고 중간에 파란 선을 하나 그런 애기로 바꿨는데 색깔때문인지 입질이 없습니다 주황이 아쉽네 주황을 좀더 갖고 왔어야 되는건데 주황이 아쉽습니다 주황이 있긴 있는데 주황이 띠가 만아서 띠를 감아놨는데도 먹어주면 감사하고 원래 가보지거는 띠를 감아하으면저런먹안 먹는데 소위권에서는 작년에 그 경험으로 파란색만 갖고 왔더니 레이저 얘기하고 아쉽습니다 <웃음> 집에 흔한디 흔한 게 주황이 있는데 <웃음> 선장님 주황이 나왔어요? 네? 주황이 나왔어요 또? 안 먹히는 색깔인데 <웃음> 이상하게 주황에만 나오네 그럼요 서울권에선 요즘에 국방색이 핫한데 <웃음> 자 여기 베이트 핏이 색이 주황인가 봅니다 띠를 두는걸 내렸는데 좋던 시간이면 같은 포인트인데 애기만 바꿨다고 참 낚시라는 게 어렵습니다 돈들어 가는 건 좋은데 주왕이 없으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우후~ 들어들어 돌아 돌아. 에허, 흔적이 남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자첫 번째 포인트 끝자두 번째 포인트 으악. 기름띠 기름띠 김띠 <웃음> <기름띠> 앞으로. 와, 개빠이. 개빠이 끝내준다. 오, 수준좀 되네요. 굉장히 섬에서 가까운데. 자, 내리자마자. 역시 주황. 오, 사이즈 좀 되는데요. 억지로 주황부입니다, 억지로 주황. <웃음> 자, 여덟 마리. 참. <웃음> 아이,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어 아, 밑으로 좀 떠내려가서 또 아, 사이즈 좀 됐네 이번에 저 한마리째 으 안되네요 사이즈 으 아니요 아홉마리요 아홉마리요? 예예 아 요번에 좀큰줄 알았더니 오 사장님 히트! 오 커요 커커커 이게, 낙지대가... 아, 이게 육대사 액션인가? 자 파란색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자 기다리던 파란색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작년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근데 파란색이 전초전일지 아직은 주황색이 e b 할지아 <웃음> 그래도 i t 사장님 잡으시니까 기분 좋네요. 다들 많이 t o 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 t of a little bit of a l 추 t t l e bit 하호 얘기인데 이것도 뭐 작년에 제 손을 거쳐서 튜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풀을 20%를 쓰라고 하시는데 일단 은 18% 호 정도 써보고 문어는 낚싯대 힘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조금이 갑오징어 싼, 싼 거리보다도 훨씬 더 무거우니까. 엄청나게 떠내려가네요 줄을 줄을 무겁게 달아도 묵직합니다 감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고 묵직하면 그냥 틈질하는 걸로 있으니까 오 마치 뭐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0호도 가벼우니까 20호 아니, 25호밖에 없네 25호 까지까 뭔 줄을 믿고 거의 어, 여섯콘인데자 25도 떠내려간지 보겠습니다 25 신나게 떠내려가네요 수심도 있고 와 이거 무슨 뭐 거부진거라도 걸려있는 듯한 무게감 또 내려갑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문어면 입질은 문어 같습니다 아, 전혀 다르죠 문어 같습니다 문어 왔습니다. 문어. 어잘어 자. 이야. 선생님. 반짝이 써야 돼. 피봤습를 보셨나요? 전혀 없니다 선장님 문어 와 사이즈도 크다 아, 내려오겠다 야 포진 기가 막히지 않다 들어다 야야야야 뭔가 왔습니다 문어 받침 놓아요 이것도 문어다 진짜 원줄 2호를 가져온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바닥에 놔야 돼요? 예. 예, 예. 뭐 끌어가는 느낌도 있고, 막 자갈밭은 막 지나가는 느낌도 있고. 으쌰, 으쌰. 문어 두 마리째. 가끔, 가끔 들어봐주세요 곱해질처럼 이오잘 갖고 왔죠? 그런 같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가보지, 이건가? 와, 2 5주에도 아, 아. <웃음> 와, 이게, 이게 뭐지? <웃음> 자, 이, 이, 이게 뭐예요? 어. 이, 이거 드릴까요? 살려세죠 이거? 어. 예. 우와, 이쁘게는 생겼는데, 아... 전 이쁘게는 생겼는데... 동해만 인한 거라고 하시는데, 서해안 망둥이처럼 생겼어요. 날개 지느러미 옆에 꽉 있는 거 말고는... 아... 손맛은 좋았는데... 자식, 고맙네요. 예, 네, 저도 선생님 가보신 거 같은데? 어, 문어예요? 소리소문 없이 자, 문어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처음에 잡은 것 같은 녀석인가? 오 하여튼 어, 이거 별로 크지 도 않은 녀석인데 으이. <S> 네. <S> 네. 자, 문어 세 마리 응, 이번엔 그냥 당겨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물어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문어. 야 여기 문 문어 받친가 봅니다 여기. 또 갑오징어인지 문어인지. 아 흰색 같아서 문어 같은데. 여러분 문어 낚시 오세요 힘들어요. <웃음> 팔 빠집니다.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으차! 힘싸움, 힘싸움 각오하셔야 하는데. 속색입니다속이기 내리자마자 지금인가? 자 빨리 옵니다. 밧줄인가 물런가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도대체. 항아리인가? <웃음> 딸려오긴 하는데, 예. 뭔진 모르겠어요. 낚싯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 통발 같은데, 통발. 작년에 이런 통발, 통발 끌어올리다가 결국에는 한번 자 이게 갑오징어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서 릴링을 하면 도망가는데 문어는 텐션만 유지해주시면 도망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통발같아요 통발이다 통발 아 차라리 통발이 낫네 와예 어우 차라리 통발이 났네 작년에 제가 예 작년에 예예 예. 아 손맛은 끝내줬습니다 이제. 예 작, 작, 작년에 이런 손맛으로 키로오바를 한번 꺼낸적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안올라오더라도 이런... 굉장히 큰 녀석은 올라오긴 올라와요 예 그렇죠 예, 예. 배, 배에 붙으면 이렇 예. 예. 어, 괜한 힘낭비한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감 넘치는 일링이었습니다 <웃음> 쓸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뭐 그냥 한번 써보죠 뭐부력이 너무 세서 <웃음> 되게 웃기게 생겼죠? <웃음> 그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내가 봐도 되게 웃기게 생겼다 근데 뭐물는 호기심의 동물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죠 <웃음> 불력이세서잘 가라앉지도 않네요 뭐지? 아! 떨어졌네 갑오징어인가요? 네아 아쉽네 천지를 안 했더니 <웃음> <웃음> 어우 2 5호추를 쓰니까 감이 뚝 떨어져 버려 갖고 갑오징어는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갑오징어를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야 이거 실패는 아닌 것 같은데? 멍청하게 생긴, 이거에도. <웃음> 성공인가? <웃음> 성공이네. <웃음> 애기, 엉뚱한 걸 잡았습니다, 이거. <웃음> 이야, 기분 묘하네. 자. 잡았습니다. 또 써봐야지 아, 신기하긴 하네 <웃음> 인접입니다. <웃음> 아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여기마리자 이건 진짜 얻어걸린것 같습니다 얻어걸리는 이렇게 우근걸 무슨 감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얻어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셨어. 자 저도 체류 좀 바꿔야 되겠어요 <웃음> 야, 이거 볼때마다 너무 웃기다 <웃음> 좀 사이즈 작게 그래도 한마리 걸었으니까 좀 사이즈 작게 해서 내년에 아니다 다음에? 검색 그리고 반짝이 하나 이렇게, 그리고 줄을 조금 가벼운 거, 이게 1 6호가 18호인가, 16호, 너무 가벼운 거예요. 금장색이 어필을 잘 하더라고요. 싱커가 좀 가볍네요. 아, 그래도 좀 가볍게. 갑오징어 였으면 좋겠다. 갑오징어요? 예 갑오징어. 아싸! 갑오징어. 가보증어. 저는 갑오징어가 좋습니다. 우쵸! 와, 뒤에 조사님, 진짜. 으, 으, 자식이 <웃음> 나이스. 이건 부릅니다 얘는 부릅니 <웃음> 완전히 놀래 흰거 보이시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오 사이즈가... <웃음> 어? 또시 다시. 티 제비. <웃음> 작년에 보니까요. 예, 사호 얘기예요. 사호 얘기. 근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홀로그램 시티지를 붙였어요 노란색, 금색 어필을 제일 잘하는 게 금장색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고 라면 봉지 칼로 잘라서 그 사신 거 있잖아요 그 라면 봉지가 그 사신 그 수술, 숯 그게 좀 적어요 그래서 라면 봉지를 해가지고 그한 두세 배 해갖고 예. 예. 풍경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데. 자, 지구 같은데요, 지구? 송발인가 이야, 이게 만약에 문열라면참 기분 끝내줄 텐데. 자, 이호원 줄. 빼고 나와. 오늘 첫 채비 털림. 좋아해들아. 지구를 처음 접은. 예. Yeah. 초강 상태이니까, 어, 음, 거보징어 그 잠깐. 데려, 거보징어를 그 저기 준비한 여기는 25cm 정도 저도 제비를 라이트하게 무너지만무너지만 라이트하게 포로를 쓰는 순간 라이트한 게 아닌가? 어, 그쵸? 그쵸? 그쵸? 어... 아, 자, 상황 상태면 이렇게 소체비 교체 오랜만에 가보죠 어? 오랜만에 왔어요 <웃음> 대여섯마리 잡은거 같아 요 여섯마리 예, 잡은거 예예 예, 그사보다 많이 잡잖예 그러게요 4명에서 잡은거 <웃음> 아니에요 <웃음> 첫 끗발이 뭐, 먼급발이라고 지금 반대편에서 하니까 원줄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예 예. 이로기 저렇게 잘 잡으시지 문어 킬러 문어 킬러 네. 문어예 문어 걸렸걸렸 문어. 걸렸나? 아 걸렸구나 아유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 문어요요 뭐 오랜만입니다 그런건 아닌데 그렇다고 꽝친 날도 아닌 것 같아요 문어 시알이 이제 낱마리씩 나오는데 굉장히 굵습니다 손맛보시러들 오세요 음자 제가 다 씻기도 전에 집사람이 한상을 차려줬어요 네. 주꾸미, 갑오징어, 가보, 문어 그중에 갑오징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가 좀 언젠가 한번 그냥 먹어봤는데 김초밥을 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구요 자꼭 통영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많이 다녀오세요 갑오징어 김초밥 끝내줍니다 수고하셨어요